삼각지붕틀 6번 지붕널 현치도 그리는 법을 단계별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게 삼각지붕틀을 위에서 보는 모양인데요. 여기에 보이는 이거, 이 부재, 이 부재가 지금부터 그려야 될 지붕늘, 예, 지붕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웃음> 지붕들이 지붕이 음 시험에 출제가 됐을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한쪽만 그려가지고 한쪽만 그려가지고 복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붕들은 음 좁은 면과 넓은 면, 좁은 면과 넓은 면이 두 개가 구성이 돼서 이두 개를 투영을 시켜가지고 부재에 옮기면은 되겠습니다. 투영부터 그리, 그리드 선부터 그으면서 지붕로를 그리는 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이 친구. 오, 이친이친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 그 돈이 너무 <목소리가> 이와 같이 서 그리드 선하고 음 기준선을 이렇게 그리고요. 선 그리고 부제를음 <목소리> 소를 45, 75, 그 다음에 30, 60을 쓴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여기가 암돌이가 되고 이 가운데가 숲돌이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것은 지붕늘, 좌우 지붕늘을 지금 그려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서는 지금 음, 암돌이하고, 암돌이가 세우기 때문에 45가 되겠죠. 숫돌이도 세우기 때문에 45. 그래서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22.5, 22.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울 거예요. 네, 처음에 기준선에서 그릴 때는 22.5를 연필로 그려가지고 정확하게 한 다음에 촬영을 위해서 굵은 선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웃음> 이렇게 22.5를 그리기 위해서도 기준선에다가 기준선에다 맞춘 다음에 맞춘 다음에 삼각자로 수평 이동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22.5니까 22.5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이서 끝나는 지점 반드시 이 끝나는 지점까지 끝나는 지점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22.5를요. 이와 같이 숫돌이가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이 이쪽으로 수평이 정리되가지고 22.5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다시 여기서 이렇게 22.5와 22.5가 표시가 되고,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밑에는 45죠, 45. 그래서 45를 이렇게. 45부제도, 45부제도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음, 이와 같이 정확하게 45를.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음 지붕들을 그리기 위해서는 공중에서 봤을 때, 이와 같이 지붕 널을 위에서 평면도로 봤을 때, 요 지붕 놀이 지붕 널이, 음 우리가 캐도를 통해가지고 정확하게 찍으면은, 한 7mm 정도가, 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7mm를 사전에 여기서 정확성을 기억해서 7mm 사진에 여기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7mm를 보이지 않는 선 7mm를 먼저 그어주고 다른 부재를 자른 부재를 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손으로 그리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캐드나 스케치업으로 그리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오차를 여기서는 직접 수기로 그릴 때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기서 7mm 선을 먼저 그어 주고 그주고 지붕 널 지붕 너 지붕 너은 30에 60이거든요. 그래서 60 30에 60부제를 정확하게 어, 상면과 하면을 정확하게 떨어지기 위해서, 확실하게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7mm를 먼저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캐도나 스케치업에서 다소, 1, 2mm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그 논란에, 논란이 되기도 하지요. 하는데, 저희 학원에서 제가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수기로 그려본 결과, 여기 쪽에서 7mm를 잡아주고 그리니까 정확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 취미를 잡고 그리면 정확하게 부재를 뻔한 열 수가 있습니다. <웃음> 거중목공 시험에서는 같은 형태의 삼각지붕틀 지금은 6번을 하고 있지만 삼각지붕틀을 가지고도 하도 음, 그 방법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설명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배운 입장에서는 이 설명 저 설명을 들으면 무조건 헷갈립니다. 그래서 한 개만 가지고 방법론이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는 한 개만 가지고 정확하게 배워야지 음, 유튜브 인터넷에 떠들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보고 다시 또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보면은 무조건 헷갈립니다. 무조건 헷갈려가지고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그리드 선하고 기준선, 그 다음에 7mm 선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은, 여기서요, 여기가 H 포인트거든요. H 포인트에서, 음, 다시 또 어, 지붕 너를, 좌우 지붕 너를 나가는 것은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